하나, 둘, 세개 하나, 둘, 세개 하나, 둘, 세개 조금 더 하나, 반 오케이 깨조금 어? 깨? 깨? 맛있으니깨! 어서주세요 골뱅이 하나, 둘, 셋아아 아... 이거 골뱅이 찍어 아, 음. 그 찍어 먹으다아그 정도요? 어. 거기에 깨까지 같이 들어갔어 깨? 맛있... 맛있으니깨! 아 우리 기대되는데? 음. 맛있으니깨! <웃음> 아, 유동골뱅이 하나 더 차. 양배추, 양파, 대파. 음. 아, 기대할 때 어머니들. 알지? 이거 음. 소주 진짜 열빵가이다 어, 너, 너, 대단해다솔직열빵가이야 아, 오. 냄새 와, 소 와, 어쩔 수없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잘 먹겠습니다 아, 아, 아